어? 나이스 지금 너무 좋아~! 아내 큰일 났다. 이거 사실 스트리머들 잘안 달거든, 어, 투표로. <웃음> 나 진짜 어떻게.. 어, 야, 아이디어 회의해. 지금 여기서 아이디어 회의 한번 하자. 어떻게 하면 도전우승할지 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아이디어 회의 장소 갈게요. 아이디어 회의하기 가장 좋은데 시장의 진부실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아이디어 회의하겠습니다 사보타지 하는 척 사보타지 하는 척은 너무 다 알아 시체 발견하기 시체 발견하기? 시체 발견하기는 너무 운이야 분수대에 가만히 있기 분수대에 가만히 있으면? 이거 괜찮은데? 이거, 이거 한번 해볼게요 한번 분수대에 한번 서 있어볼게요 어 괜찮은 것 같은데? 분수대에서 사보 타지 하는 척 트위님 하이어 이런 거 의심해 주지 않을까? 아 트위치님 사보 미션다 아니야, 아니저사업이한거 아니에요. 맞다, 다 나, 나 그거 하고 그 쓰레기 미션 한 거여가지고. 쓰레기 미션 을왜또 해요? 아,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까 못 깨가지고. 이걸 못 깼다고요? 아, 누구말 걸어가지고 의심 받아가지고. 이걸 못 깨요? 이걸 지금 세 됐다, 번을 됐다. 한다고? 삼트를 해? <웃음> 삼트를. <웃음> 아, 누가 죽일까 봐. 누가 봐도 어린데. 나 누가 뒤리 죽일까 봐. 좀더 의심해. <웃음> 좀더 의심해. <웃음> 근데 너무 친나 너무 친하진 않지 지금? 지금 어때요? 너무 도도새 같아? <웃음> 너무 한차이만 있어서 너무 도도새거 아니야? <웃음> 생각이 들었어. 좀, 좀티더라 <웃음> 경찰서에서 폭발유고 유직... 이제 우물사보는 시간이 지난 것 같지? 다른 거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 머리를 떠올려보자 아이디어를 떠올려보자 의심받을만한 아이디어 이거 해볼까? 사람들 시야에서 계속 숨는 거 이것도 은근 거슬리거든? 시야에서 계속 왔다갔다 그러면서 숨으면 사람이 의심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의심이 좀 쌓인다고 왜 자꾸 왔다갔다 그러면서 계회 생각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한번 흩고 가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속지인데 사람 확인하러 온거 같은 동선 여기 있다가 이런 식으로 따라온다 따라온다 따라온다 따라온다 따라온다 이때 한번 숨어주고 근데 이러면서 우리한테 썰리면 안돼 저렇게 따라오면은 우리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상한 사람이 보고 <웃음> 지금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 그쵸죠 이때 아예 그냥 이럴 때 아예 사라지는 거야. 사람들한테 아예 사라져. 어. 어, 뭐야? 씨, 뭐야? 사람들한테 아예 사라지는 거야. 아예 안 보이게끔. 그리고 시체가 나오는 거지. 그럼 나는 의심하겠지. 어, 이 쿤님 안 보였는데요. 한번도 이러면서 이 자리도 은근 살아남기 좋은 게 시야가 잘 보여. 근데 오는 사람은 시야가 안 보여. 이리 오는 사람은 그렇죠. 나는 시야가 잘 보여. 죽기가 살아남기고 좋더라고요. 내가 볼때 아까 하늘색이 칼집같은데 자꾸만 따라다니고 하늘색이 죽었네? 나 의심받을만한데? 경찰서에서 부장교 내려가서 허부길에 있거든요? 경찰서에서 부장교? 딱아까라 나랑 만나고 바로 죽었네? 이러면 의심될만해 링크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 정도면 이제 링크 의심하기 시작해서 나 의심해줄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상황이 딱 좋아. 내가 의심받기 딱 좋은 상황이야. 왜냐면 지금 아무한테도 내가 동선이 없잖아. 링크가 지금 링크를 물어보고 있고 지금 누구 하면 몰아볼게. 캐거 아니야 이거? 캐고 아, 아니에요. 저랑 같이 내려갔어요. 설명에서 네, 봤어요. 아 근데 이쿠라 몬스터 사원 같이 있었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중걸로 와서 제가 볼때 캐건데 이님부도세요 어, 도세 도... 분수미션 3트 하시던데 이거 도세 같거든요. 도두리 있는 수 있는 사람 도주님 <웃음> 저랑 칼 칼싸움 하시죠 어, 아는 도도세 있는데 아는 도도세 아, 누구죠? 아, 손님이칼싸움하러 갈게요. 아, 아는 도도세가 있나? 갑시다. 여러분들 도도새가 좀 아는 사람이 많나보네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누 모르겠네. 나는 아는 도도새가 없지. 미치겠다. 직원 뭐야? 편지 뭐야? 의심밖에 도망다니야겠어. 제가 달리기 속도 하나는 좀 빠르거든요. 무조건 도망칠게요. 그럼 아까 말했던 이 자리. 살아남기 좋은 자리. 남들보다 시, 시야가 넓어요 자리가. 봐봐 여기서 안 보이잖아. 요 자리에서 버텨볼게요. 안 가, 나 싸보게로 안 가. 아, 근데 사람들 싸보깨려고 일로 올 거란 말이야? 그때 대놓고 나 쏘는 거 아니야? 어, 나 이미 도도새거 티난거 같은데. 진짜 의심스러운 행동하지 않는 이상 우리 아니에요? <웃음> 아, 이번 이번 판 목표 막갔어. 목표도 살아남는 거다. 경찰서 아니에요. 아, 경찰서 안. 이러다 갑자기 나한테 몰릴 리는몰 수도 줄게. 있지 않을까? 그럼 누구야? 어? 난가 네. 그러면? 난거 같은데? 아네 <웃음> 아니야? 님 아, 일부러 오리여서 저러는 아, 거일 수도 있고 나보안관인데 누구 썰어야 돼? 입코님 썰어요 아니야 왜날 썰어? 나, 나 근데 생각보다 잘안썰려가지고 내가 괜히 카메라맨 역할을 하, 하는 줄 알아? 잘 살아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카.. 자기 있다. 내가 괜히 네, 카메라맨인 줄 알아? 네, 잘 살아나는 네. 방법을 알기 때문에 카메라맨인 거라고 네. 어나안잡혀쉽게 그렇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유튜브 영상을 찍을 수있는줄 알아? 잘 살아남는 게 일단 기반이 되기 때문이야. 나 쉽게 안 썰려. 아너 컨트롤 도움. 어 나도 쉽게 안 썰려. 나 이거 그렇게 쉽게 썰리는 사람 아니야. 아 거의 레미신 쪽에서 나 기다리기 전에. 아니 그... 아니 우리 평화협정 맺자. 서로 안 잡히는데. 알라바 어 알라바 알라바 나뭘가 멈춰 먼저 춰 그럼. <웃음> 나 진짜. 어휴, 이제 좀마음이편하네 근데 양쪽에서 오면 못 피해. 양쪽에서 오면 못 피하고. 여기도 약간 피하기 좋아. 위아래로 시야가 있어가지고. 썰어 썰어 썰어. 아니 뭘 썰어, 썰어, 썰어. 썰기는? 뭘 썰어 썰기는? 아니, 아 지금 빠세요. 아 도도새라니까. 도도새라고 도도새. 빨리 가 썰어봐. 아 자꾸 썰어보겠대. 이모님이랑 도토리님 보안관 길이거든요. 네, 이거 이거 이쿤님 달면 돼요. 그냥 이쿤님 달면 돼. 저 도도새요 도도새. 아 이거 근데 이쿠님 맞는것같아요아나 <웃음> 엄청 <웃음> 열심히 했는데 왜이렇게 찜찜한거야 <웃음> 뭐야 나이렇게 찜찜팽이 없댔서 밀린거야 <웃음> 끝!